안녕하세요. 디젤 에듀케이터 차소현입니다. 오늘은 피버 피치를 이용해서 바다 느낌이 나는 오로라 비치 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베이스젤을 발라주겠습니다. LED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미니 볼드 5번을 도포하겠습니다. 케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러쉬로 윗부분을 한번 닦아줍니다 LED 30초 케어링 하겠습니다 피버피치 143, 149, 150, 151번 칼라를 팔레트에 덜어주겠습니다 덜어놓은 칼라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도포하겠습니다 칼라 도포 후 나머지 부분을 브러쉬로 한번 닦아줍니다. LED 30초 케어링 하겠습니다. 바이오클리어젤과 원패스 화이트 팔리쉬를 팔레트에 덜어주겠습니다. 덜어놓은 바이오클리어젤과 화이트 팔리쉬를 믹스해서 팁 위에 다시 도포하겠습니다. 바이오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와니 느낌을 내주겠습니다 와니아트 후에 팁의 밑부분을 한번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닦아주겠습니다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원패스 국가고시 화이트팔리시와 큐티클 오일을 믹스해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화이트팔리시와 큐티클 오일을 믹스한 이 기법은 파도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LED 30초 키어링 하겠습니다 미니볼드 118번을 도포하겠습니다 l 리 d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오일 성분을 페이퍼에 흡수해준 뒤 팁에 부착하겠습니다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아이오클리어 젤을 사용해서 오버레이를 하겠습니다. UV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컵젤로 마무리를 하면서 스톤을 같이 붙이겠습니다. LED 2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라 비치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